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백사이드 라앤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백사이드 라앤롤은 하프파이프나 쿼터파이프에서 락투페이키를 익힌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본 동작 중 하나입니다 백사이드 라앤롤은 락투페이키도 잘해야 되고 백사이드 킥턴도 잘해야 됩니다 이두 개는 파이프에서 하는 기본기기 때문에 라앤롤을 어, 배우는 분들은 락투 페이키와 백사이드 키턴을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는 눈으로 보기에도 쉬워 보이고 실제로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락투 페이키를 하고 키턴을 하면 되는데요 연습 방법은 어, 이 회전하는 동작에 대해서 몸이 익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아파키를 한번 찍고 키턴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코핑 위에 아파키를 올려놓고 키턴을 합니다 그럼 바로 라앤올을 끝입니다 이 기술을 할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언제 돌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돌려야 하냐면 락투 페이키를 할때 락을 딱 걸잖아요 락을 걸었을 때 이미 몸이 돌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락딱 걸고 몸이 돌아 있으니까 그대로 돌리면 락앤롤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락앤롤을 할 때는 락을 걸었을 때 어깨랑 머리랑 돌아가 있고 이때 이미 자세는 완성되 있고 내려갈 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라앤로를할때 자주 보이는 실패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돌리다가 앞바퀴가 걸려서 못 도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코핑에 앞바퀴가 걸리는 건데요 코핑에 앞바퀴가 걸리지 않게 테일 쪽을 충분히 밟아줘서 앞바퀴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바퀴가 걸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앞바퀴를 충분히 들지 않으면 돌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여기서 들어줘야 됩니다 들고 돌리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서 설명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 기술의 연습 방법은 락투 페이키 연습 많이 하고 킥턴 많이 연습하고 웨이브 면에서 앞바퀴 찍고 킥턴 하고 그 다음 코핑 위로 올라가서 찍고 킥턴 하고 끝입니다 영상 보시고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